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광진구에서 횟집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12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본인이 한 1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깃집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고깃집을 가신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고깃집 하실 생각으로? 음, 지금 저가형 고깃집. 저가형? 버차형 네. 식당하고 음. 비슷한. 거. 그러면은 아직 컨셉은 비슷하기만 하지 뭐 구체적으로 컨셉을 잡은 건 하나도 없으시죠? 구체적으로 잡긴 음. 해서 육포차식으로 포차 형식으로, 포차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일단 삼겹살하고 음. 뭐 양념 목살 이 정도 음. 생각하고 있구나. 음. 꼼장어 막창 음.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러니까 안주로 할수 있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말고. <웃음> <웃음> 제가 그 좀. 저는 좀 직설적이에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고깃집들도 많고, 횟집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장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네. 예. 음,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들어와줘도 훨씬 그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네. 근데 살짝만 돌아봤는데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 없어요.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고깃집도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장사할 때 제가 컨셉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하 시뮬레이션을 해요. 머릿속으로. 제가 컨셉을 잡은 고깃집을 어떤 평수에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그리고 손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메뉴가 나갔을 때 어떤 스타일로 나갈까? 어떤 메뉴가 어떤 부분이 을 내세워서 우리가 부각시킬까 네. 하다못해 콘센트는 어디에 뽑아야 될까 손님이 모였을 때 조명은 어떻게 할까 수백 번 돌려봐요 제 머리 속으로 제 머리 속으로 수백 번을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봐요 그래도 실제로 열었을 때는 그게 안 나와요 그만큼 힘든게 장사인데 컨셉도 안정하십니다 정확한 컨셉도 아니에요 제가 남들이 하니까 남들대 머릿속에서 굴려는 보시는데 정확한 답은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에. 근데 여기를 지금 당장 혼자 하고 해야 되고 힘든 상황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정확한 건더 컨셉을 잡아야 돼요 확실한 컨셉 없이 확실한 시뮬레이션 거어보지 않고 무작정 이거 틀어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시뮬레이션 그려보고 수익구조 확인해보고 그래도 될까말야 지금부터 그거를 트레이닝을 밟아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만 계속 운영은 하셨지만 그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주방에 신경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직접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은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볼때 건물에 월세 안 나가고 그것도 근데 월세를 잡아줘야 돼요 월세를 기본적으로 얼마 나간다고 잡아주고 부가세, 세금 이런 거다 잡아주고 다뺄거다뺐거 얼마 남았나?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거를 정확하게 편단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음. 천만 원에서 그 정도 남아요 어. 월세, 음. 이자부, 몇개다 해갖고, 음. 음. 해갖고 음. 그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 하루 종일 나와서 음. 어떤 장사든 하루 종일은 음. 해야 돼요. 음. 그 주인이 나와서 음. 해야 되는데 음. 이게 만약에 제가 없으면 음. 이게 온스통이 되니까 음. 음식 자체가 못나가니까 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음. 하고 직원 두명 쓰고 음. 하고 사원님이지구나 네. 대부분에 제가 이렇게 와서 뵈면 사장님보다 사부님이더 지쳐있어요 <웃음> 대부분 가게들이 그래요 아이 가게 진짜 힘들다 이러고 계세요 집사람은 음. 계속 하자 그래요 음. 음. 저도 근데 횟집 높기가 그런 게 지금 음. 12월, 12월 달 기준으로 음. 해서 한월7 0 0 0으로 팔았고 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변명 같은데 음. 휴가 기간에다가 음. 장마에다가 음. 음. 겹치다 보니까 음. 비수기다 보니까 뭐 한. 그게 이제 배달하고 음. 포장하고 다 합쳐서 음. 이렇게 지금 음. 되고 있거든요. 음. 홀 매상이 제일 크지만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음. 그래서 아예 안 남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 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한 음. 40년 정도 음. 하시죠 음. 올해까지 하시면 40년이 넘나요 음. 그러니까 원래 정통 인식 하시다가 그쪽으로 이제 뭐 오셔가지고 너무 없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의 <웃음> <웃음> <웃음> 사회를 좀 <웃음> 네.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 솔직히 손님들한테좀 음. 미안하기도 해요 음. 만약에 부꾼다 그러면 음. 저희 집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음. 고깃 집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음. 수족관도 있고 해가지고 음. 진짜 저렴하게 해서 음. 여기 그 동네에 이제 한 군데 생겼는데, 음. 문간에 뭐정육식당인 음. 아시는 집은 음. 있어요. 음. 그것도 체인인데 잘 되더라고요. 맛은 음. 없는 그건 아셔야 돼요. 음. 네. 딴 사람한테 그 지금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지금 한 달에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4천만에서 5천만원 매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좀 전에 네. 다른 구독자분들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 수익 못 내요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 4천만원 5천만원 번다 그러면은 원가 따지고 월세 따지고 해도 똔또이는 칠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크다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횟집보다 고깃집이 장사하기 더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 경쟁이 더 치열해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횟집보다 고깃집 했을 때는 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하나 하려면 은 수백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그려봐야 돼요 근데 횟집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이 하셨고 나름대로 그 기존에 오시는 분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고깃집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고깃집을 오픈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더치열라 고깃집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더 힘들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냥 횟집 쭉 이어가서 지금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좀낫는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봐야죠. 제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니까 네. 에, 그 하루 이틀로 봐서는 안 돼요. 네. 그 손님들 충도 봐야 되고 이 손님들이 뭐가 불만 있는지 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하다못해 뭐 어떤 포지션으로 하고 있는지 이 동네 상권은 어떤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다 보고 판단했을 때 횟집이 낫다 그러면 횟집으로 가니다 그냥 동네에 따라서 또 틀려요. 동네 사람들이 취향이 횟집 소량이 더 낫다 그러면 횟집으로 가는 게 낫고 여기는 고기 맞아 이러면 고기가 낫고 그것도 다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봤거든요 네. 근데 이 동네가 지금 횟집이 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 보니까 되게 많아요 네, 바로 앞집도 있는데 에. 저희가 일요일마다 식인기도 하거든요 음. 그냥 일요일날 그냥 문 닫고 그냥 숍버려요 직업을 이제 적게 쓰는 대신에 음. 그런 날에도 손님이 없어요 다른 음. 회집을 보잖아요 음. 저희 집이 한 군데가 닫으면 그래도 음. 좀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도 없고 요새 음. 이제 좀 한가해서 음. 예, 집사람들은 이제 한마디 동교를 하고 있는데 음. 글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그냥 워낙에 다들 경기도 안 좋긴 하니까 우기 집도 마찬가지지만, 집도 좀 없더라고요. 음. 저희도 없고, 다른 데도 없고. 음. 저,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모님이 사장님하고 결혼하셨을 때 서빙 보려고 결혼했다 생각 안들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아유, 지나가면서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음. 그렇게 장사하고 싶은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직원들 다 내보내고 사모님 서빙 보고 주방에서 주방 보고 본인들 일 하나도 못하고 어디 가서 친구들 한 번도 못 만나시게 그런 시간이 메어져 버리니까 이 가게가 있는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황소고집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셨어요? 네. 거기 사모님이 그랬어요 거기 사장님이 그랬어요 두분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직원들 두고 하겠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장사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되고 안 되고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제가 물론 컨설팅은 해드리고 잘 되게끔 이렇게 초반에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의지는 사장님이 하게 있어요 네. 음, 그 다른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것도 지켜보고 쫓아와서 보고 막 그래요 사실 보고 가서 그대로 또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